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자 해외선물미국시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경기 선행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6개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더 저조해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하락했는데요. 컴퍼런스 보드는 22년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가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는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관련 기업인 알코와 뉴코 기업의 부진한 실적 발표도 경기 침체 이슈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수 하락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유는 장초반 경기 둔화 이슈에 수요 감소 후 우려로 하락했으나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소폭 반등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영국 총리의 사임 발표 등으로 영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국채금의 상승으로 증시는 여전히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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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날싹 지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날싹은 1,600 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500 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600 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500 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당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1일 금일 주요 경제표 발표와